난 꼬리야 나는 하늘로 나는 걸 잘해 나는 생선을 좋아하지만 야채는 싫어해 나는 아주 높이 나는 걸 어려워해 안녕 나는 피추야 나는 전기 쏘는 걸 잘해 나는 전기를 좋아하지만 물을 싫어해 나는 높이 뛰는 걸 어려워해 안녕 나는 꼬부기야 나는 물을 쏘는 걸 잘해. 나는 물을 좋아해. 하지만 불은 싫어해. 나는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걸 어려워해. 얘들아 공놀이하자. 그래 좋아. 내가 먼저 던질게. 우차 피큐 받아. 옳지 잘했어. 휴, 이제 힘들다. 이제. 간식 먹을까? 좋아 좋아 주춰야 무거우니까 조심해 아 배고프다 빨리 먹자 맛있겠다 얼른 먹자 맛있어 이제 우리 집에 놀러 갈래? 그래 나야 좋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구름집이네 우리 주스 만들까? 좋아 내가 믹서기 가지고 올게 뿅 여러가지 가위를 넣자 얼음도 집어 넣어야지 우와, 와 맛있겠다. 맛있겠다 주스가 완성됐어 마시자 우와 시원해 초대해 줘서 고마워 즐거웠어 다음에 또 만나자 잘 있어 폴이야 안녕 꼬부가 피초야 안녕 잘가정해주세요